곧 볼리베어가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 아, 너무 멋져... 역시 이런 건 바로 피규어 같은 걸 질러...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만들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곧 새로 리메이크 되는 프렐류드의 천둥곡 울부짖는 천둥, 볼리베어입니다. 먼저 볼리베어가 설 간단한 무대를 만듭니다. 스티로폼 판 위에 은박지를 덮으면 간단한 지형 조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판에 클레이를 덮어 무대를 완성합니다. 물론 좀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위해 바위같은 형태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무대가 완성되면 이제 볼리베어의 뼈대와 몸체를 만듭니다. 제 영상을 여러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근육 만드는 작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마른 몸이다 보니까 건장한 몸매를 선호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 작품에서라도 못 잃었던 제 이상을 이어야죠 몸매가 완성되면 볼리베어의 피부색을 덮습니다. 저는 피부를 덮을 때 바셀린 사용을 추천합니다. 클레이에 포함된 기포와 굴곡을 정리해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를 정리하면서 몸체를 무대에 연결합니다. 무대와 연결한 철심이 보이지 않게 덮으면서 다리 피부도 덮습니다. 손과 발은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짙은 회색으로 피부를 덮고 손발톱을 먼저 붙입니다. 곰은 강력한 맹수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긁히면 그냥 작살나겠다 싶을 정도로 날카롭게 만듭니다. 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팔꿈치에 얼음조각들을 붙입니다. 얼음조각들이 털들과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하는 밑작업입니다. 이제 머리작업입니다. 틀리같은 아래턱을 먼저 만들고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처럼 치아를 심습니다. 이빨도 역시 내가 저기에 물리면 두부마냥 으스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뾰족하고 날카롭게 만듭니다. 위턱은 따로 분리해서 만든 뒤에 몸체에 붙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래턱과 동일합니다. 이제 턱을 중심으로 두개골을 만듭니다. 눈알이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고 눈알을 만들어 채웁니다. 이렇게 만든 두개골을 중심으로 살을 붙입니다. 곰은 광대뼈가 많이 발달했으니 광대뼈 중심으로 살을 덧붙여갑니다. 코와 입술을 붙이고 얼굴 표면을 정리하고 나면 쇄골부터 머리까지 털들을 만들어 붙입니다. 털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일 만들어 붙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중간에 귀도 잠깐 만들고 남은 털 작업을 진행합니다 머리털은 어느 게임의파란 고슴도치처럼 뭉친 털을 만듭니다 하반신과 팔도 차례차례 털을 붙입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털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만드는 시간의 절반 동안은 털 붙이기만 했을 정도죠 참고로 털을 만들 때 회색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만들면 털 색에 그라데이션을 줄수 있습니다 복부부터는 작업이 수월합니다 털 뭉치를 단계별로 올리면서 정리되고 풍성한 형태로 만듭니다 아 등을 깜빡했군요 등은 하반신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일이 만들어 붙입니다 대신에 털 크기는 약간 커도 괜찮습니다 등이 어느 정도 털이 붙으면 옆구리에도 털뭉치를 붙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상반신 털은 피부 작업을 할 때처럼 바셀린을 바르면서 하면 좋습니다 표면 정리를 잘 하면서 상반신을 털로 뒤덮습니다 이제 등 뒤에 달린 얼음 조각들을 만들 차례입니다 원래는 등에 털을 작업할 때 같이 붙여야 하는 게 맞지만 털 작업에 열중하느라 실수를 했군요 대신에 얼음조각 주변에 털을 덧붙이면서 자연스럽게 조용합니다 이제 옆구리에도 얼음조각을 붙이고 어깨에 털뭉치를 붙여 상반신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다 진짜 곰털이었으면 복슬복슬하고 좋겠군요 다음은 머리카락 작업입니다 클레이를 길게 세 갈래 만들어서 꽈배기처럼 따아줍니다 어깨 양쪽으로 따은 머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두개 만듭니다 물론 따은 머리가 풀리지 않도록 장신구나 머리꾼을 만들어줍니다 여담으로 저는 이런 바이킹 스타일의 따은 머리를 좋아합니다 특히 야성미 있는 볼리베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군요 저도 머리를 따으면 야성미 있는 사람이 될수있을아 죄송합니다 헛소리인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따은 머리카락들을 머리에 붙입니다 머리카락의 무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붙입니다 양쪽 머리카락을 붙인 뒤에 뒷머리카락도 붙여 마무리합니다 모든 털 작업이 끝났으니 얼음 갑옷을 만들어 붙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모든 모델링 작업이 끝납니다 이제 페인트 작업입니다 이대로 얼음 모양만 있는 건 밋밋하니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합니다 양쪽 어깨에는 부기력 감성에 무늬도 추가합니다 가구도 그렇고 패턴도 그렇고 북유럽 감성의 디자인은 참 매력적입니다. 이걸 보면 북유럽 사람들은 뭘좀 아는 사람들인 것 같군요. 이 매력적인 무늬를 왼쪽 이마에도 새깁니다 손발톱과 얼음과 못도 얼음 같은 느낌이 감도니 클리어 페인트로 매니큐어 바르듯이 광내줍니다 이제 장신구도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합니다. 마무리로 털 전체에 색조 화장을 넣어 거친 느낌의 그라데이션을 넣어 완성합니다. 그럼 이제 완성품을 보러 가볼까요? 울부짖는 천둥, 볼리베어가 완성되었습니다. 곧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을 듣고 라이엇보다 먼저 패치를 해보았습니다. 이대로 볼리베어 뽕을 장전하고 볼리베어로 게임을 하고 싶지만 아직 패치가 안된지라 할 수는 없군요. 하지만 저는 이 느낌을 보관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냉동보관이면 모든게 해결되죠. 작년 설 음식도 보관하는데 이런것쯤은 간단할 것입니다. 온도변화로 파손 우려가 있지 않냐고요 걱정마세요. 얘는 북극곰이에요. 추운 온도에 적응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다음 패치 때 보자. 타인 캡슐에 소중한 걸 묶어오는 기분이군요.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